어디 가는 거지? 어 빨래방. 왜? 어 빨래방 엄청 엄청 느끼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어디 안 나옵니다. 바이바이. 집 근처 빨래방으로 왔어요. 놀아. 이 남는 30분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고 뭐라도 합니다. 잠깐 잤습니다 아. 어. 어. 지금 시간 밤 10시예요. 아푹 쉬었으니까 이제 저는 일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대리를 해야 되는데 어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가지고 안좋습니다 쿠팡 이치 해보고 오늘 좀 일찍 들어와 보려고 해요 오늘 같이 이렇게 밤 시간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하... 이런 상황입니다. 안 보일 거예요. 일단은, 네, 쿠팡이츠 어플 온라인으로 맞춰놓고 얘기하다가 콜 받으면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옵. 수락 바로 해볼게요. 수락했습니다. 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체력이 좀 되니까 열심히 또 한번 돌아 봐야겠죠. 열일밤 10시 이후에는 도대체 제가 몇건을 잡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식을 픽업을 받고 지금 배달가는 위치가 무려 6 k m 6 k m 아, 6 k m 를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차량 배송이라 이렇게 알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음식을 픽업한 위치에서 배송하는 지역까지 무려 6 k m 라는거 거리가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6분을 달렸는데 4 9 k m 가 남았어요. 멀어요. 쿠팡 이츠는 매일 시간대별로 프로모션 가격이 다릅니다 즉 배송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날 전날 9시 이후에 건당 프로모션 가격이 카카오 친구죠 어 그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떠요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죠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4,000원입니다 지금 시간대는 4,000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키로수가 있잖아요 2km 초과시 100m당 100원이 붙어요. 얼마가 붙을지 그것도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서 픽업을 받았는데 잠실입니다. 6kg요. 예 이거 이 하나 배달하라고. 네, <목소리>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웃음> 주문을 못 받을 것 같아 <웃음>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쿠팡 플렉스 배송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신을 문득 들고 보니 쿠팡 이치였어요 아, <웃음> 밤 10시 20분 6분의 코를 받고 지금 첫 배송지 도착을 한 시간이 밤 11시 7분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해 놓은 이유를 알겠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1 2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시간당 만원이네요 <목소리>